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9월 날씨 점점 선선해지면서 어, 외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많아지셨죠? 어, 댓글에서도 걷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수 있는 다을 디디는 요령을 세가지 포인트를 디디면서 걷는 3단 걷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제 채널에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기도 하는데요. 또 직접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요가원 이름이 원네스 요가원이고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찾아오시는 위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자유로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에 한번 보세요. 바른 걷기에서 오늘 첫 번째 3단 걷기에 대해서 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어,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죠? 네. 어, 세 부분, 발 뒤꿈치, 발의 가운데, 그리고 발가락 네, 이렇게 세 면을 사용해서 걸으시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걸으실 때 어때요? 어, 내가 걷는 모습을 잘 어떻게 걷는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걸을 때는 어, 발을 어떻게 리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습관대로 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걸으시는 스타일이 터벅터벅 발을 그냥 이렇게 전체가 바닥이 한 번에 이렇게 닿으면서 터벅터벅 터벅 이렇게 걷는 스타일이 많으시죠. 이런 건스텝프 워킹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렇게 터벅터벅 터벅 걷게 되면 어, 발을 고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발에서 특히 이제 이 뒤꿈치나 발끝 중 이렇게 한 군데 중심이 약간 이렇게 쏠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발목에 힘이 없어지게 되죠. 발목에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리 전체와 골반까지도 에 힘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사체 쪽에 근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될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발을 디디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한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디뎌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뒤꿈치로 바닥을 디뎠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내 발바닥이 보일 정도로 발끝을 들어주세요 네. 최소한 발끝을 30도 이상 이렇게 들어주세요 앞쪽에 발목에 힘 들어가죠 그리고 발가락을 계속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시고요 천천히 발의 가운데를 바닥에 디디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끝까지 이렇게 들었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서 디디세요. 네, 이제 뒤에 있던 발도 앞으로 가서 해볼게요. 뒤꿈치, 발의 가운데 발가락 끝을 충분히 들었다가 넓게 벌리면서 내려놓습니다. 앞모습으로 또 해볼게요. 왼발,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반대발도요.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네 이렇게 연습 을좀 꾸준히 해주시면 좋,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트 끝에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팔의 동작이라던가 다른 다리의 동작도 사실은 더 있어요 걷기를 이렇게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고 있죠 네 예, 어, 걷기뿐 아니라 지금 이 동작 자체가 발에서부터 골반까지 전체 근력을 고로 사용하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시고요. 왼발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또 오른발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왼발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오른발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다시 왼발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네, 이제 뒤로 돌아서 다시 해볼게요.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이세 디디는 지점을 정확히 나누어서 힘을 쓰는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네. 정말 중요합니다.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네, 여러분들이 직접 맨발로 이렇게 걷기 연습을 해보세요. 어, 발에 힘이 굉장히 고르게 그리고 강하게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발끝에 힘이 약해져 있는 분들 또 발목에 힘이 없거나 무릎이 아픈 경우 또 고관절이 힘이 없는 경우나 또 너무 뻣뻣한 분들도 걸을 때 고루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또 오래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도 발의 디딤발을 뒤에서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힘을 정확히 분산시켜서 고르게 사용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디딜 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중심이 쏠리죠. 그때 이 뒷발에 힘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앞으로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뒷발은 이렇게 발가락 힘이 들어가면서 뒤꿈치에서 엉덩이 방향, 뒤 다리가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네, 요 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다음번에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처음에는 자신의 발을 보면서 이렇게 아래 보면서 연습하시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발의 감각이 세 포인트에 정확히 이제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앞에. 정면을 보면서 걸으시면 되겠죠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뒤꿈치 발 가운데 발가락 이렇게 발의 근막을 고루 잘 사용하는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1차적으로 발이, 발바닥에 발 근막에 문제가 생기는 불편한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족저근막염이죠 어 그리고 어, 엄지발가락 쪽에 관절이 많이 변형이 돼서 불편해지는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 또 발바닥 전체가 이렇게 찌릿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또 새끼발가락 쪽고기가 아픈 분들도 가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증상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발목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뭔가 하체의 힘이 아주 강하게 되거든요 이 걷기를 무의미하게 그냥 발을 움직이는 동작이 아니고요 걷기를 통해서 하체 전체에서 골반까지 아주 탄력 있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허리하고 등쪽의 상체, 어깨, 목, 머리도 자동으로 이제 이 움직임의 패턴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움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발만 움직여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요. 이 하체가 살아나게 되면 상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척추가 세워지면서 이 가슴, 옆구리, 등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이 발의 동작이 정확하게 익숙해지고 난 뒤에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3단 걷기는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몇 차례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 한쪽 끝에서 저쪽 끝또 복도가 있으면은 이쪽 복도에서 저쪽 복도 끝까지 좀 반복해서 몇십 번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발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이 너무 무뎌지거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전신의 근력도 약해지고요. 또이 신경이죠. 발을 맞초 신경은 뇌신경하고 직접 연결이 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서 뭔가 생각을 하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단 걷기 정말 중요해요. 자주 하세요. 걷기는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가가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움직임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일 단순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네, 전신 운동이죠. 네. 그래요. 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